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연봉 5억을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유튜버 I Love y o u 정혜 컨설턴트입니다. 어, 저는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하고 미팅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 어떻게 출근도 안 하고 고객 미팅도 안 하면서 유튜브로만 연봉 5억을 달성할 수 있는지 지금 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튜브로 높은 소득을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해요 유튜브 해보세요 유튜브 정말 괜찮아요 자본도 들이지 않고 나를 알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 지금 무슨 유튜브를 시작하냐 너무 늦은거 아니냐 그리고 무슨 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하냐 나는 정말 카메라만 보면 막 울렁증이 있다 그리고 나는 말솜씨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첫 번째 유튜브 는 늦었다 유튜브 시장은 요 해마다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저 같은 비즈니스 유튜버는 요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불모지 수준이에요 처음에 저도 유튜브는 그냥 조회수 광고 수익 이런 거로 돈 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유튜버라는 거를 알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거를 하지 않고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하고 똑같죠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자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하나하나 영상을 올리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 유튜브 누적 구독자 규모 성장률을 보면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누적 구독자 규모예요. 즉 예전처럼 어쩌다 한번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구독을 하고 이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한테 많이 했던 동영상을 내가 어떻게 찍냐 울렁증이 있다 이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높은 소득을 유튜브로 볼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제 영상이 아주 높은 퀄리티여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일단 카메라를 켜지 않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죠 저 얼굴 안 나오죠 저 카메라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집 없습니다 네. 지금은 좀 편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올리는 거에도 정말 아주 거저먹는 편집을 알려드릴 거예요제 영상 퀄리티 네, 굉장히 저퀄리티예요 그런데도 이 영상으로 돈 많이 법니다 자 다들 그 비법이 궁금하시죠 저도 저도 처음에는요 너무 막막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유튜브로 그리고 진짜 나도 유튜브로 돈벌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조회수 뭐 100만 이런 거 나는 도저히 자신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유튜브를 공부해보니까 광고 수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료 회원도 있고요. 협찬도 받을 수 있고요. 또내 채널에 누군가를 제품을 사람을 홍보하고 홍보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채널을 보고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강의해달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제일 컸던게 뭐냐면 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고객이 올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그러기만 하면 제가 정말 컨설팅을 잘 하거든요 큰돈을 벌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제 채널의 컨셉은 가업 승계 절세 전략을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컨설팅을 하거든요. 제가 잘하는 거, 잘하는 게제 채널의 컨셉이고, 이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야 되니까, 이런 제가 하는 일을 내용으로 저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자, 제가 2018년 12월 4일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19년 다음에 5월 16일날 첫 영상을 올렸어요. 5개월이라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랬을까요 영상을 업로드 할지 몰랐어요 영상 제작도 못하고 업로드도 못하고 채널만 정말 수업가 가지고 한번 만들고 그 후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이렇게 5개월 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적 영상이 130개 제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는 현재 23만 조회수 유튜브로 상담이 들어오는 거는 30에서 50건이 들어옵니다. 연 매출은 약 15억 정도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앞에 출근도 안 하고 고객을 안 만난다 그랬죠? 네, 지금은 제가 직접 고객 만나지 않습니다.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저는 고객을 만들어내는 마케팅에 이제 전념을 해요. 왜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밖에. 그러니까 정말 고 부가가치가 되더라고요. 컨설팅도 알고 마케팅도 알고 유튜브도 알아서 이것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자, 제 영상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녹음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녹음 상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순서대로 좀볼수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초급, 중급, 고급처럼 커리큘럼에 맞는 강의도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있으면 제가 실망이 크겠죠. 자,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금 안내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네요. 아, 저는 사업 초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담을 여기다가 이제 적으시는 분도 있고요. 급여 배당 퇴직금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군요 반복해서 시청해 봐야 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무료 상담 이렇게 댓글로 예, 끝이에요 무료 상담 연락할 길이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유튜버 배우면서는 이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루트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이 무료 상담 신청하신 김숙희 대표님 네, 컨설팅 계약 한거 하셨어요 제 영상이 아까 저런 댓글이 달린 제 영상이 바로 이 법인돈 10억 개인화 할때 6.7% 세금 내고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영상인데 이한 영상으로 구독자가 4,100명이 늘었고요. 상담의 한 70%는 또이 영상으로 들어와요. 나머지 30%가 이제 129개에서 들어오고 이한 영상에서 대부분 상담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상담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한 2년차 이제 비즈니스 유튜버로서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고액의 소득을 만들려면 이 11단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배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쭉 정리해 보니까 아, 이제 앞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요것만 알면 저처럼 2년 동안 이제 시행착오 겪지 않고 단시간에 돈 되는 비즈니스 유튜버가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11단계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11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 앞으로 영상에서 상세하게 이 11단계의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번째 첫 단계는 채널의 컨셉이에요 네. 내가 중국집 할지, 한식집 할지, 분식집 할지는 정하셔야 돼요. 자 채널이 정해졌으면 그러면 분식점을 하려면 뭐 학교 앞에 가야 되고 이런 거죠. 내 고객이 어디 있나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채널 컨셉과 타겟 설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니까 6 70대 회장님들이 제 타겟 고객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려한 영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말해도 돼요. 제 영상은 더 느려요, 말이. 근데 어르신들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천천히 말해줘서 너무 좋대요.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죠. 근데 저는 젊은 고객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타켓 설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유사 채널 경쟁, 경쟁 채널 조사하는 게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유사 채널이 없었어요. 가업승계로 누가 채널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절세 비슷한 어떤 컨셉을 다루는 채널을 봤는데 주로 세무사들 채널이에요 그러면 그 세무사들 채널 중에서 고객 구독자가 많은 채널 그 다음에 조회수가 많은 채널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아 정말 그분들은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하시더라고요그 채널을 연구를 했고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연구를 했고 제 영상에도 그런 주제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야지 그 관련 채널에 뜨거든요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릴게요그 다음에 4단계가 동영상 컨셉이에요 이게 채널 컨셉하고 좀 다른 건데 동영상 표현 방식이라는게 더 맞을 거예요즉 내가 어떤 고객을 타켓으로 했고 채널의 컨셉을 잡았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저는 카메라 켜지 않고 ppt로 내용의 중점을 두고 어,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는 게제 동영상 표현 방식 컨셉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떤 구독자 어떤 독자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서 이 동영상 표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는 이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제 쉽게 영상을 그래서 찍는 거죠 자, 5동, 5단계 제일 중요한 건데 콜트 액션입니다 여러분이 4단계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도 고객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 유튜브 시작을 할때 저희 미라클 민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대표님 영상은 다 좋은데 콜트 액션이 없다.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게 없으면 유튜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돼요. 고객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5단계 콜트액션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이 5단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6에서 11단계는 스킬이에요. 기능적인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올릴 영상은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올릴 건데 6단계 동영상 촬영. 예, 저는 동영상 카메라 없이 촬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영상 편집. 편집 때문에 초보자들이 거의 뭐 하루 5시간 6시간 했는데 조회수가 한자리가 나와 네 계속 할수 없죠 실망해서 저는 정말 쉬운 동영상 편집을 알려드릴 거예요 30분 이내 에할수 있는 거 8단계 이제 업로드 뭐업로드도 따로 공부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업로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간대 그 다음에 업로드 방법 실시간으로 업로드 할 거냐, 예약을 할 거냐, 라이브로 할 거냐, 라이브 예약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회수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9단계 썸네일 자, 썸네일에 따라서 유튜브가 똑같이 노출을 해줬는데 1000건을 천천 노출해줬어요. 10%면 내 조회수가 100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1%면 내 조회수가 10조회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썸네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10단계 제목짓기 제목 짓기는 초보 유튜버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유튜버는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검색으로 밖에 안 돼요. 근데 검색은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유튜브에서 누군가 이제 네이버처럼 검색을 하면 뭘로 걸르느냐? 그 제목에서 그 단어들을 걸러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못 지우면 백날 가도 내 영상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초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제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추천 동영상이나 관련 동영상에 뜨기 때문에 제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초보들은 제목은 생명이에요 검색 때문에 자, 11단계 설명문과 태그 5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저 콜트 액션이 11단계 설명문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명문을 제대로 안해놓으면 콜트 액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11단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리즈로 제 영상에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 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 반드시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좋은 영상, 비밀을 그러니까 노하우를 공유할 때는 영상을 잠깐 올렸다가 다시 내려버리거든요. 알람설정 안 해놓으시면 그 영상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알람설정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혜레 아이러브 유튜버와 함께 비즈니스 유튜버로 고액 연봉 달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